또 시작이다 시바도 밴드를 너무 많이 샀어 이 정도는 한 번에 사용해줘야 진정한 턱걸이 고수가 된다 갑자기 분위기 클라이밍 등반 고수의 카리스마 삑사리까지 완벽해 오늘은 한 가닥씩 맛보는 날이다 1단계부터 맛보겠다 컬렉션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개이득 1단계 마저보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걸 원하는 구독자님들은 없을거야 그렇죠 아닌가 가볍게 한곡 뿜는다 아직도 쓰라려 개아프네 진짜 앞구르기 카리스마를 견디지 못하고 드론이 추락하는 모습이다. 혼자 드론을 날리면서 찍는 건 위험한 것 같다. 정체기잖아? 정체기는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는다고 한다. 점심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먹어봤다. 과식은 안했다. 몸무게 변화가 없다. 많이 먹어도 되겠는데? 정체기 개고 먹은 만큼 운동은 해줘야 한다 살토끼 108단 기본 루틴 108가지의 운동을 108세트 대충 하다가 108단 콤보로 마무리하는 살토끼 루틴 리코트는 개토끼와 함께 해줘야 한다 요즘 개토끼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 밥은 잘 먹는데 멍멍이 생활 패턴은 주인을 따라간다고 한다. 다이어트 시작 전에 나의 생활 패턴은 일 먹고 게임하면서 먹고 TV보다 자고 활동은 조금도 없었다. 항상 내 곁을 지키는 개토끼도 옆에서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활동적으로 변하면서 자동적으로 움직임이 늘어나 같이 강해지고 있다. 내가 검은 띠가 될 때쯤이면 개토끼도 엄청 강해질거다. 검은 개토끼가 돼있을거다 복근에 진심이다. 아니 복근보다는 뱃살 살처짐 걱정이 진심이다 운동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려고 한다 가성비 좋다는 복근 운동기구를 구매했다 언박싱 진짜 개 튼튼해 보인다 반짝이는 휠이 고기를 구워먹기 딱 좋아 보인다 내구력 합격 손잡이가 내 몸을 견딜 수 있을까? 무기를 획득했다 저렇게 휘둘러도 복근 운동이 될것 같이 묵직하다 양손 결합 완료 탑승을 시작한다 어한번 이상 못하겠다 간격을 조절해도 천천히 늘려봐야겠다 내 타이머는 30초 30초씩 운동하고 30초 휴식한다 오늘 왜 이리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거지 <웃음> 타이머가 안 눌렸다 마무리는 백발탄 콤보 스트리터 파이터 냉장고 무수기 더운 날씨가 이렇게 무섭다 정신을 나버린 것 같다 정신 차리고 108탄 공보정책기는 다이어트 중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바꿔서 생각하면 먹어도 안 찐다는 거 아니야? 잘 이용하면 개꿀각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먹다가 아차하고 정신 차리는 순간 121kg를 넘어서 131kg가 돼버리는 거다. 나는 항상 하던 대로 꾸준하게만 하면 된다. 나는 많이 못 먹어도 우리 개토끼는 닭한 마리 삶아 먹여야겠다. 돼지 주인 만나서 개꿀 빨다가 주인 놈이 미쳐서 운동 시작하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가장 힘든 개토끼. 우리 같이 근육질이 되는 거다. I came from the moon, Shoot me down, so h e y sing, gone a s l e s night. s h t o catch me h o w l i n g at the moon?